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입니다.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굉장히 쉽게 가르쳐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초보왕 우리 하이브리드 특집 들어가서 빨리 봐야 되겠다 자랑해 주시고요. 어, 영상 아래쪽에 보면 멤버십 링크가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골프를 프로페셔널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하이브리드 특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뭐 긁어치기도 해봤고, 또 타겟으로 치기, 뭐 일명 타겟팅에 대해서도 해봤죠.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 스윙하는 방법, 치는 방식, 그리고 나에게 맞는 스윙을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어웨이 우드 특집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참이 우드 같이 생긴 애들은 그냥 처음부터 거리를 잡는 게 아니라, 무조건 최대한 가까이 한번 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언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처음부터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까이 서서 못칠 정도의 이 거리에서부터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점점 점점 이제 뒤로 물으면서 어, 임팩트를 할수 있는 구간,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구간 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유틸리티 클럽 또는 하이브리드 클럽을 통해서. 한번 정말 내 스스로의 한계점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가까이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을 놓을 때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 하이브리드 클럽은 이 클럽 그 스윙 형태에 따라서 가운데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한번 해봐서 양발 사이에 내 클럽이 어디 떨어지는지 내 스윙을 절대 스윙을 하는지 아니면 태풍 스윙을 하는지 옥스윙을 하는지 그 형태에 따라서 스윙을 하는데 어, 내발 사이에 자꾸 오른쪽에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의 공 위치는 오른발 쪽이에요. 그리고 자꾸 땅에 맞는 위치가 왼발 쪽이다, 그럼 여러분들의 공 위치는 왼발 쪽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맞춰서 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가운데다 놓고 보통 칩니다. 가운데 색깔 왼쪽이라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치는데 보통 저는 이제 이게 편한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숙이기도 하고 역동적으로 칠수 있는 어, 그런 준비 동작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최대한 불편하게 가까이 서봐요. 그럼 가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소에 이렇게 놓여 있던 이 하이브리드 클럽이 가까이서 이렇게 들리겠죠 그럼 요 부분이 지금 지면하고 닿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 일단 공을 놓고 쳐야 됩니다 그 붙는 위치에다가 그래서 딱 이렇게 봤을 때오 끝부분이 붙네 굉장히 불편하겠죠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쪽도 칠수 있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면 이렇게 서 있던 게 점점 점점 눕히겠죠 거기에서 내한테 가장 잘 맞는 위치를 찾아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까이 서서 악착같이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스윙 형태에 따라서 쳐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건 간에. 계속 이때 중요한 건 스윙의 목적이 아니라 이 작대기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제가 골프채 작대기라고 가끔 애칭입니다. 제 애칭. 이 작대기는 이 지면이 어느 정도 있다는 라걸다 알려주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저의 정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 정도 높이구나. 그럼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놓고, 그 다음에 스퀘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겟 쪽으로 어떻게든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치를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섰는데 맨날 이렇게 멀리 치던 분들은 공못 맞춰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스윙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어, 이쪽에 지금 끝부분 토 부분이 맞는구나, 토 부분이 닿는구나 해서 가고 최대한 앞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드 계열은 참 이상하게 또는 우드 계열은 이 세우건 똑바로 두건 눕건 눕히건 간에 이 붙어있는 부분에다 공을 놓으면 잘 맞기 때문에 어떤 이 놓여 있는 형태에 따라서 셋업만 취해주면 공을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불편한 거 알아요 근데 정타율은 나온다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에서 내가 스윙을 들고 칠수 있는지 그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또 이번에는 제가 스윙만 생각을 했네요. 타겟 쪽으로 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거의 불편해서 치겠나 싶을 정도 보고 타겟 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진짜 어렵죠. 왜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싶죠. 자또 놓고 최대한 가까이서 들고 이런 식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작은 스윙으로 하다가 이 좁은 공간에서도 번쩍번쩍 번쩍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해요. 아니, 멀리서서 치면 되지. 왜 이걸 갖다 이렇게 치게 합니까? 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신 분이 있거든요. 골프스윙은 의외로 위로 들때 방향성을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업라이트하게. 그리고 가까이 서면 체가 서죠? 그러면 이 형태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맞춰서 나한테 편한 거리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그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채가 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높게 번쩍 들게 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직 타법을 하게 되면 방향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건 불편하지만 위로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 쪽으로 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일단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그 없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좁게 섰기 때문에 이 손이 나갈 수가 없죠. 나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보통 이렇게 머모르고 이렇게 넓게 서면 막 이렇게 휘둘르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단속을 하는 상태에서 이 구간을 다녀야 된다는 라 세뇌 또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내 몸에 가까이 다닐수록 정확한 샷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높게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을 계속 쳐서 수직 타법. 그래서 업라이트한 스윙 형태를 통해서 공을 치게 되면 공의 방향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번쩍 들고 높게 이런 식으로 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까이 서서 치는 이유는 내가 최대한 가까이에서 멀리 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의 시작일 뿐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내 스윙이 좁은 공간에서 위로 올려 쳐서 내가 이걸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나한테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공간이 커질 때 훨씬 더 견고한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스윙, 예를 들어서 제가 뭐 8번 아이언이다. 이건 8번 아이언이거든요. 8번 아이언 스윙을 갖춰 드려도 이렇게 토 쪽으로 되고 최대한 들고 이걸 한번 쳐 보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좁은 공간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길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조금씩 멀어져도 그 구간을 벗어나진 않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방향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저만큼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번쩍 들고 그 스윙을 타겟 쪽으로 꼭 치는 타겟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타이트하게 겨드랑이도 조여지고 그리고 손버릇이 굉장히 좋아져요. 손이 막 나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꼭그 구간을 통과하게 어 있습니다. 아셨죠?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강이였습니다